지금은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아버지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정권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그 질이 예, 그 사람의 그 당사자의 어떤 기질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피코, 피, 어, 키 포코나티스인가? 예. 이 사람이 그 인간을 연구하면서 사람은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질이 네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다혈질이 있다. 다혈질은 예. 화가 많은 사람이고 즉흥적인 사람이며 감정적인 사람이다. 또한 가지는 담집질이 있는데 담집질인 사람은 항상 무언가 일을 할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며 목표지향적인 사람 담집질 이런 목표적인,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터치 받는 것을 싫어해서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담즙질 같은 그런 담즙질에 기질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또한 가지 이제 우울질이라고 하는데 우울질 어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장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울질은 정서가 항상 풍부하다는 거예요. 정서가 풍부하고 무슨 일을 할 때는 완벽한 그 자체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울질, 기질이 있는 사람 또한 가지는 이제 점액질이라는 사람입니다 점액질. 점액질은 점액질 굉장히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태평스럽다는 거예요 태평스럽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떠한독특한 스타일을 고집을 한다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 이기적인 스타일이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네 가지 중에 자기가 들어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가지 중에 내가 들어있다 주사님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에? 에? 태평하다? 전하 태평하다? 아. 그런 점액질?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태평스럽고 이기적인 스타일 내가 하나를 더 첨가하는 게 하나 인는데 찌질질이 하나 있어요 집사님은 찌질질 같은데 사모님은 무슨 스타일 같아요 습관성 찌질질 하여튼 이제 세상 학문에 사람은 인간을 연구한 게 이렇게 네 가지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주로 우리가 성격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질이 변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슈퍼 찌질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예. 목표 지향적인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 독립적이며 냉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임하면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고요 참 예. 같이 합시다 성령님 기질을 변화시키신다 나를 변화시키신다 소위 자기의 성격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잠먼 24장 6절에, 어,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모략으로 싸워라. 예. 모사가, 승리는 모사가 많은데 있느니라. 그래서 세상 나라의 정권 잡은 사람들은 정권을 잡기 전에 자기에게 조언을 잘지혜게해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세조는 한 명이를 만나서 나중에 왕이 되고 말 그대로 삼국지에 보면은 모사 그그 그 모사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머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름대로 그래서 나라를 세우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계가 고려 시대 고려 만에 나라를 이제 바꿔서 조선 시대를 만드는 데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성계의 모든 것을 다 조언을 줍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라는 그 단어도 정도전이 썼고 뭐 흥인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런 어, 그런 것도 사실은 정도전의 머리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혜에 해당하는 두뇌 브레인 역할을 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 성경에는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식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서는 어,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병고친 능력도 있고 뭐 다양한 은사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 쪽에는 많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남들이 생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 단일 같은 사람 또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그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평소에 자기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도 시편에 있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수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서 죄악과는 거리를 항상 두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눈에 들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할렐루야 어, 어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좀 만났는데 내가 내 입으로 한 목사님은 팍 우리는 무슨 사회가 한다 우리는 무슨 사회가 한다 무슨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모임에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나를 회장을 시키려고 해요. 나는 회장 그런 건안 하고 나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말안 하고 싶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나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뭐, 뭐, 뭐 씻기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개척해 하는 마음으로, 항상 개척해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나중에 막 자기는 이런 사회 가고, 이런 사회 가고, 이런 사회 가고, 막 하는데, 어느 누가, 나타나가지고 나는 다른 사역도 많이 있지만 소문을 들었는데 김용도 목사님 사역이 가장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김용도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너무 너무 부럽습니다. 그말한반 뒤에 모든 것이 다 평정이 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뻥긋하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는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그 동기들이 또막 연락이 오고 목사님 사역에 눈부십니다 목사님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 그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사역하고 이런 사역하고 이런 사역하는데, 그, 그런 사역을 자랑하는 목사님은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네. 아 참. 내가 이런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는 그런 소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만나서 이렇게 그냥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잘 지내는지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자꾸만 다른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 사요 성령의 불세례, 또 다른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서 하다가 결국에는 성령의 불세례, 주님의 역사, 주님의 감동, 이런 얘기로 결론이 되시는 거예요. 막 환장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항상. 자, 여러분. 우리가 어 앞에 나열한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 다윗뭐 엘리야, 엘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한동, 어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까지 그들의 삶은 절대 쉬운 삶이 아니었다 할렐루야 예. 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은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기질은 잘 기질하고 성격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실래니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신앙 양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경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최고의 자리를 올리시는 것 같아요 계속 올리시고 올리시고 그리고 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주시는 감각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니엘 같은 사람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무슨 꿈이야기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벌써 알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총명과 지혜와 명철과 환상과 모든 꿈과 모든 몽조를 다 깨달아서 꿰뚫고 있었어요 같이 합시다 꿰뚫어야 한다 꿰뚫어야 한다 이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이 그렇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몰약으로 싸워야 한다 할렐루야 자문 15장 22절에 그런 말씀이죠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문 24장 5절 6절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어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전쟁터에서도 아무리 힘 있는 장사가 나가 싸워도 작전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스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모임에도 그랬지만 목사님들이 모여서 만나는 첫마디 이유가 코로나 이야기하고 보수냐 진보냐 당신은 어느 농객에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한참 있는데 자기 교회 몇 명이 나가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린다 어쩐다 어쩐다 주로 이슈가 그거예요또 어떻게 그 이야기하면 또 결론은 주님의 교회 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뭐하다가 이슈가 돼서 뭔뭐 이야기하면 주님의 교회는 우리는 그냥 코로나를 친구 삼아 코로나 걸리면 안 되지만 코로나가 있든 없든 우리는 그냥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날 전날 또 우리 선교사님 부부 강원여선교사님 부부가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잖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선교사님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입이 그냥 이만큼 찢어졌어요 자기가 선교사로 필리핀에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요 선교사들은 교회마다 다니면서 협력 선교하는 교회로 다 다니면서 설교다고 말씀 잘하는데 교회가 통통 비는데 주님의 교회 와 보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꽉꽉 들이차고 또부르시서막 기도하고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옛날이나 지금에는 끊임없이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코 수술한다고 제가 우리 한 분한테 성교사님 좀 도울 수 없겠느냐 지안했더니 바로 일부지만 물질을 찾아서 이렇게 쌈집돈 털어서 전달하니까 울면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현지 성교에 가가지고 성교하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물질로 조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참 허리띠 졸라면서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어제 그 누구야? 어떤 분이 성전건축원금으로 300만 원을 언급을 했는데, 월요일날 제가 그 우간다에 3000부를 보내야 되는데 광고만 했지, 못 보냈어요.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차일피빌 그쪽에서 전화고 오는데. 그런 가운데 이렇게 했는데 마침 어제 내가 또 왔더니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정확하게 300만 원을 해서 오늘 낮에 우간다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간다에서 그 연락이 오면서 너무너무 고고 감사하다고 이걸로 마무리 잘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주님 섬계다가 때되면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그러나 가기 전에 힘나는 대로 주님의 일에 봉사고 하 헌신하다 가야죠. 뭐 세상에 무슨 미련 없어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님 이제 굉장히 부러워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 누구야 저박박 박 최근에 천국 가신 분. 박상태 집사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근데 물론 이제 가기 전에 술도 먹고 담배도 좀 피우고 뭐. 그러나 어찌됐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 가셨잖아요. 천국 가시면 그냥 망고 땡이야. 그런 말. 말. 천국에 집이 있든 없든. 그러나 집은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갈때 가더라도 집은 마련해 놓읍시다. <웃음> 좋은 집 마련해 놓자고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혼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실망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이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임제와 기름 부음 속에 누가 옆에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했으면 바지를 다 벗어놓고 바지를 잡았다가 바지 벗으놓고 도망갔다 그러면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왕의 제수들이 가 있는 그 감옥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오히려 몸은 감옥에 가있지만 거기서 기가 막힌 왕궁의 모든 법을, 법들을 을법다 배워버리는 거야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요셉은 다 배웠어요 왕의 술 따르는 관한장 또떡 굽는 관한장 그들이 왜 감옥에 왔으며 어떤 이런 이런 이런 이유를 가지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24시간 왕의 제수들이 있는 수준 높은 고관대작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럴 수도 있구나 아이고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인데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이런 일도 있구나 왕 앞에서 이런 잘못하면 이렇게 감옥에 올 수도 있거나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오고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오고 이 사람은 이사람저 사람은 저사람 그러니까 왕의 밑에 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하나씩 하나씩 누명을 쓰던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게 간수들한테 모든 것을 다 전해 듣고 감옥 안에서도 요새비는 감옥 바깥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노예 생활을 했고 팔려가면 열심히 팔려가는 거예요 고통받으면 고통받으면서 거기서 끝까지 이 고통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시험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여 하고 그냥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몸에 베이게 되니까 웬만한 시험은 시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교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돌아가고 성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 가지고 내 먹고 살기도 바쁘고, 오직 기도하기도 바쁘고, 기도 못하기도 바쁜데, 내 때가 돼서 성리의 불세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고, 성리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어떡해요? 대한민국의 전국에서 성리의 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직업과 특별한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더라. 가난한 사람도 성리의 불세리를 받고 싶고, 대학 교수들도, 신학대학 교수들도, 총장도, 병원장도, 예. 또 이달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또 유명한 과학자들도, 내노로 하는 유명한 정치인도, 또 연예인도, 무슨 어떤 이런, 이런, 이런, 저런 사람,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부터 기독교난 사람들이 다주님교로 몰려와가지고 성리의 불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분들이 받으러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만 헌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의 경중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국의 공산당에 중국이 아주 비밀스러운 무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일에 관여한 사람도 오고요. 한국 교계가 알면 충격을 받을 만한 뒤집어질 만한 사건들도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이 모든 엄청난 비밀들을 나, 남의 사생활과 남의 가정에 이런 교회 그 교회는 세계에서 몇째가라면 서로할 교회인데 크고 작은 교회들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비서실장이나 뭐 비서들이 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신령한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면서 심지어는 정치인들까지 정치인하고 연결돼 있는 사람들까지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그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아멘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어떤 특별한 계시나 능력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말고 한 가지 추가한다면 가끔씩 이곳에서 와서 성령의 불세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름 부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열한기하 3장 1 5절를 보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이 시작될 때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고 검은 곳타는 자를 많이 불러오라 그랬어요 음악 악기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막 오라고 래서막 찬양을 막 하게 하는 거예요 팍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감동이 되었어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려면 날마다 입에서 찬양해야 되고요 입에서 감동하는 소리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 바로아가 어떻게 이 꿈을 말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지켜약으로 그냥 직통으로 그냥 알아맞출 수 있는가 어떻게 말만 하면 너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말할 수있는 그래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알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수님께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했어요 하,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 가서 얻을 수 있느냐 네가 내게 해석을 했으니 너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보여주셨으니, 너가 진짜 지혜자다. 너가 진짜 능력자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구약성경에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감동을 대야, 감동된 여러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는 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민주당이든 보수당이든 어또어 보수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자기들까지 자기들끼리 싸워요 다 보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 총재가 되고 다 구심점 노릇을 하다 보니까 깨지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다 갈라지고 보수당에서 누가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신앙이 좋은 목사도 있다. 신앙이 좋은 장로도 있다. 다 싸고 찢지고 서로 찢어발겨가지고 사분오일돼버리잖아. 요 예. 진보당도 역시 마찬가지요 나라를 살아간다 어쩐다 다 똑같이 나라를 살아가는데. 나라를 사아는 방식에 있어서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보수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옛날에 했던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진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막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들의 말에 그냥 놀아나니까 어떡해요 또 보수죽에 있는 사람이 또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국민이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당에서 북한하고 하나가 되려고 막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나서는 거니 북한 주에서 나서서 이걸 파토내는 거야 김희정이말몇 마디 파토나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은 뭐 어떻게 해요?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을 해야 나라를 지키죠그러야안 그래요, 그래요? 아, 보수가 필요하다니까 또 보수 쪽으로 가면 너무 보수 그으면 어떡해요 서로 포를 쓰고 전쟁 분위기로 가면 또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적으로 올 때는 싸워야 되지만 북한도 같은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고 우리나라 국민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돼요 나는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참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정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보수 진보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하실 때는요 북한 정권을 통해서 어떻게 특이한 방법을 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확또 올라가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또 방역 대책 시스템이 세계에 또 이렇게 막 인기 끌며 올라가잖아요. 대통령 지지도가 막 올라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또 조금 있으면 또 이게 또확 꺼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예요. 예. 이스라엘 다음으로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지시는 나라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지구촌에 남과 북으로 총불이 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수의 골 보수가 되어서도 안되고 골 진보가 되어서도 안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야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이런 병은 아무도 못, 못 고쳐 어떤 정치인들도 못 고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너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거기에 대한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 앞에 가지고 오더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엘리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북한에서 온갖 모략과 정치와 모든 악한 수단을 가지고 다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공산주의들이 에에 발생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도 한 가지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우랑도 보세요 다윗을 추격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충만해져서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울도 막 예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방 선지자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작당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막 축복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막 그렇게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바꿔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시대를 분별해야 보잘것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한번 잡아채면 모세가은곳 하나님이 낚고채서 떨기 나무 앞으로 데려가서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은 결코 타지 않은 나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신을 벗으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할렐루야 오늘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달마다 임재 속에 살지만 그래도 오늘도 새로운 임재가 하나님 앞에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감동에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무한한 생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오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과 기름부음을 주어서 새롭게 시대를 바라보고 인생이 새롭게 헌신이 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 성도들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